사망한 브이로그 야 이현이 프로 유튜버다 야, 지금 아직 도로사진 졸... 브이로그 안 올렸어 야 유튜브가 뽑는다 유튜브 아나 벌써부터 이게 땡겨보기 무서운 거알지아 근데 뭐하자 근데 나하복 사진이 가만했어난 눈목도 막았어 야 눈목 자체가 이미 얼굴빵덕인데왜 이렇게 빵빵해 얼굴이? 아니 나는 왜어 아, 이거 좀잘잘 자... 아, 나왔다 어 인정 이건 좀잘 나왔어 자유... 나 컨셉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 어 나도 아, 나도 아나 지금 보조. 컨셉 못 보겠어 무서워 죽겠어 <웃음> 나 저거 본다 <웃음> 컨셉 사진 본다 야잘 나왔는데? 야커스템다잘 나왔어. 야 잠깐만 근 어떻게 됐어? 와 아니 그렇게 잘 나왔다. 나만 망했어. 아. 너만 망했 어. 어. 아 근데 효영이 있지 않아. 이 규영이. 나 하복 단추 장볼 거야. 아니 하복 나그 팔에 반팔 흰색 입을 거야. 검은색 너무 튄다 이거. 아니 나름 포즈가 잘 나온 거는 앞머리가 이상하고 앞머리가 잘 나온 거는 포즈랑 얼굴이 문제인데 다시 태어날게 뭐야 여기 지금 정안 좋아? 눈물 나고 나야근잘 나왔네 x 으면잘 나와 야 너, 잘 너, 잘잘 나. 나, 나는 나는 뭐, 웃으만안 되나 봐잘 어? 나왔는데 왜잘 어? 나왔는데? 응 고정 셀렉 기같이아웃으안 되나 봐아그 아, 졸업 사진 셀렉의 진심인 어. 아기들 어. 작가님 네 어떠세요? 많했어요 6월 <웃음> 24일까지라고? 이거? 생각보다 빠듯한데? 3일까지라고 돼있는데? 23일 아니야? 네. 어, 23일까지 미치겠다 이거 웃지 말걸 차라리 음, 가장 아. 많이 드는 사진 사진 한번 불러주세요 웃지 않는 웃지 않은 이 사진이 제일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이씨 잘 나왔어 이씨 잘 나왔어 정이 필요 없는데? 차라리 뭐, 웃지 않은 게다하나다 하나씩은 뭘건드는데 하나가 전부인 거아는가전부 상대는 성실 근데 여기서 꼭 웃을 거가아잘나온어 캡처해 캡처해 캡처해 사진을 써 줄여서 봤어? 나 근데 풍선 웃지 않은 동복 진을진지라 생각해 걔걔 존재감. 날씨. 아 좋겠다. <웃음> 아야 그걸 찾아야되네널 벗길 거야 그냥. 내가 불량을 뽑았습니다. 아 잘했어. 좋아. 이이 영상은 근데... 언젠가 올라갈 수 없.